산업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과거, 현재, 미래, 국내의 정보들을 쏙쏙 골라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경쟁사도 오늘은 내 친구 어드벤톡스!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오토닉스의 머신비전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나와 계시진 않지만 성균관 대학교 정보통신대학 IoT 사업화 지하센터장 김영석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에 대한 키노트 발표자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세 사람 다 다른 회사에 속해 있고요. 또 속해 있는 회사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자동화 분야의 선두 기업입니다. 미찌비시는 일본에서 오토닉스는 한국에서 어드벤텍은 대만과 중국에서 자동화 분야의 많은 부분에 속해 있고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세 회사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팬데믹을 이겨내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어드벤톡스의 주제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 기술 소개입니다. 현재 저희는 상황과 같이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왔을 때에 저희들이 기획했던 경제 기획이나 사업 기회가 모두 사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제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조 현장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저희 세 회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통찰력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하기 앞서 첫 번째 순서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변화를 앞두고 있고 관심을 가져와야 하며 광범위하게 알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관대 정보통신대학의 김영석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강화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보시죠. 네, 교수님께서 제조업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흥미로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향후 제조업의 트렌드나 무인화, AI, 그리고 5G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핵심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도입한 회사들만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공,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미 몇년 전부터 스마트 팩토리를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실용화를 드라이브했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들이 고도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고도화를 시도해서 중소기업에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입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고 심지어는 도입 이후에 효율성이 더 떨어지거나 불만이 생겼다고 반응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에 대해서는 자동화 분야에 있는 저희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드밴텍 같은 경우에도 2, 3년 전부터 자동화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어났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자동화가 되고 무인화가 되고 이러한 선진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늘었습니다. 특히나 설비 모니터링이나 예지보전의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도입을 막상 하려고 하면 도입이 어려운 점 혹은 도입 후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되고 의심을 표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각 주조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솔루션과 제품을 중심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쓰비, 미쓰비시 전기 이대영 그룹장님께서 변종 병량 유연 생산 시스템 스마트 제조란 이팩토리라는 e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이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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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조의 디지털화, 혁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우리 더불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준비가 시작되어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향후의 제조는 네트워크 형태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과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조의 자동화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제조의 효율화 그리고 최적화를 지나서 진흥화의 단계로 의 변화를 예상하고 을 있고요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미스비시 전기는 일손을 보완하고 그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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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안내해 드린 내용에 대한 어, 구체적인 어, 레퍼런스에 대해서 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위치한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에 이 팩토리 모델라인을 어, 구축을 했고요. 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 단사, 어, 저희 미쓰미시 전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견학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어, 간단히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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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나중에 어, 좀더 자세히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 미스 저희 전기 저희 한국 내희이 팩토리의 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스마트 희저 스마트 저희 스마트 희 저희 을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 생산성 상상에 가장 요인이 되고 있는 어, 리드 타임이나 불량률 감소 그리고 공정 어, 감시에 대해서 어, 요소 기술로 메인 요소 기술로 진행됩니다. <목소리도> <요소 기술로. 목소리도> 세계 최고 FA 종합 메이커만이 가능한 폭넓은 기술로 수준 높고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FPD, 2차 전지, 물류, 식품 포장 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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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산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스마트한 제조를 실현합니다. 이 팩토리에 탑재된 핵심 기술은 주문 생산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퓨어 스프를 통해서 직접 11가지의 제품에 대해서 선정을 하셔서 주문을 생산을 하시, 주문을 지시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가동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산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조 과정은 이력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리모트에서 메인트넌스도 가능합니다. 라인 단위가 아닌 설비 단위의 에너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 제품을 분석,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로보틱스를 통해 특정한 룰 없이도 유연한 생산이 가능하여 생산 현장에 전체 약 11대의 로봇이 적용되어 이 있어서 정밀제와 함께 유연 생산을 대응하고 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 수집된 데이터들은 IT 시스템에서 빅데이터로 KPI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엣지 컴퓨팅에 대한 어, 화면이 되겠는데요. 매치 컴퓨팅에 삭제된 AI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 데이터를 정보하고그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FA IT 연계에 의한 주문, 제조, 포장, 출하까지의생산의전 공정이 실현됩니다. 초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메뉴팩처링에 저희 단독으로 어, 구축을 하지 않았고요. 한국 내에 있는 13개 사의 파트너들과 함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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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제, 어, 기념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용 기술로, 이, i o t 의 기본이 되는, 어, 네트워크 기술부터 정밀 제어를 하는, 그리고, 어, 전후 공정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어, 상태를 요요 하는, 어, 제어 기술과 함께 엣지 컴퓨팅에서 데이터를, 어, 정보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어, 투입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온라인스 파트너사들의 기술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총 13개사가 참여를 하셨고요. IT 시스템부터 최종 출하, 그리고 체험 조까지 13개사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약 1년의 시간을 거쳐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체험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문 생산부터 트러블 슈팅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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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츠비씨 이대영 그룹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참고로 저희 어드벤텍도 이 e 팩토리와 함께하는 엣지크로스 멤버입니다. 네, 이번에 지금 보시면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처럼 상당히 자연스러운데 사실 저희가 부득이하게 녹화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하실 때 어떠셨는지요? 네, 이번에도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하지 못했고요. 네, 어떤 좋은 편집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카메라 앞에서는 모두가 다 떨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굴지의 자동화 전문기업 오토닉스의 비전 사업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도원 본부장님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머신비전 시스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토닉스에서 머신비전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강도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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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토닉스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토닉스 같은 경우는, 어,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와 같이, 지금 오토닉스 R&D 센터가 서울 마곡에 있,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중앙 센서 연구소가 성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계층 연구소가 부산 석대 지구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고, 때문에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그 석대, 부산에 있는 석대 본사의 실뢰소 센터를 구축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 국내 영업은 이제 서울사무소, 천안사무소, 대구사무소, 부산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12개국 법인에 150개 대리점 그 다음에 100여개 국가에 현재 저희가 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계속해서 제조업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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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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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설정하는 그 금의 그 값에 넘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75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f 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역입니다. 영역은 이제 물체 영역 검사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체의 어떤 영역이 서로 극심한 차이가 있거나 또 형상의 위치나 또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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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 이송라인 같은 경우는 이세 상태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비전 센서에서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개수가 부품 개수가 맞는지 길이, 측정, 높이 저희가 10가지 기능을 다풀러 쓰는 이런 하나의 라인 되겠고요. 이제 포장 식품 이송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되게 예쁘게 잘 해놨죠. 예, 명확하게 이렇게 들뜸이 있습니다. 실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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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 본부장님도 아마 카메라 앞에서 녹화를 하고 이렇게 라이브를 하시는 거 처음일 텐데요. 어떠셨는지요? 아 예, 저도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좀 많이 떨었고요. 녹화도 여러 번 했고, 근데 편집을 워낙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저희 어드벤텍이 자동화 전문기업이지 영상 편집 회사는 아닌데 <웃음> 영상 편집에 장점이 있다는 걸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웃음> 예.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능형 게이트웨이로 구현한 신속하고 합리적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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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술들은 저희 산업 현장의 인텔 t 전 l l i g e n t 라는 것을 구체화될 텐데 인텔 t 전 l l i g e n t Sensing Device, v i d a g e AI, i n d u s M2M을 통해서 밑에 보이는 다양한 인더스트리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매니페처링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교통, 에너지, 물류, 헬스케어, 그리고 리테일까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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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패키지라는 것은 그냥 내가 깔아서 구동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응용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밑에 단에 이퀴먼트가 있습니다 장비라고 부르죠? 혹은 센서가 될수 있습니다 장비에 센서가 있고 그 센서 데이터를 하드웨어, 어드밴텍 하드웨어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사의 하드웨어를 받아서 정제를 합니다 연산을 하고요,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필드값을 돌려주기도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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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통일은 이 OPC UA 인터페이스로 클라우드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환경에서 저희 엣지 게이트를 사용해가지고 그 안에 엣지 링크라는 소프트웨어 를 집어넣고요. 엣지 링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변환해서 OPC를 변환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드벤텍 SF를 활용해서 20일 만에 이 코로나 시대의 시간은 금이거든요. 20일 만에 이 회사는 스트로우를 만드는 회사에서 마스크를 만드면서 변환하게 되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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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생산 라인을 가상화하거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원격에서 볼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아주 빠르게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디플로이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줄게 되고요. 또 어드벤텍에서 이미 다양한 곳에서 이거사용해 봤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임은 당연히 줄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 줄고요. 그리고 어셋의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장비의 가동성이 늘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말씀드렸듯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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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도록 부탁드렸는데요 귀하게 모은 분들과 함께 다섯 가지 질문 중복되거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을 골라보았는데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서로 논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KT의 주 빵빵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엣지 컴퓨팅 및 엣지 비즈니스 동향에 대해 핵심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미쯔비시와 오토닉스에서 각각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예. 오토닉스의 강도원입니다. 우선 그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원격 작업이 이제 증가가 되고 또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를 그 어느 때보다 활용하는 기업이 지금 늘어남에 따라서 엣지 컴퓨팅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솔루션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엣지 컴퓨팅의 이점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엣지 컴퓨팅을 이용하면 실시간 또는 빠른 데이터 처리 분석이 가능하고,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효율성 향상, 그다음 비용 절감, 그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보안이 기준 장, 그 보안이 되게 강화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그 특정 디바이스들이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의미가 됐습니다. 그 머신 비전 영역에서는. 어, 특히 이제 스마트 비전 센서를 이용해서 그 정형적인 검사 및 단수 검사는 엣지 그 플랫폼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비정형적인 검사 또는 또 데이터 분석 및 지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함으로써 어, 제품 품질 향상에 현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네, 국장님 말씀 네, 그, 저희 미쓰비시 전기의 이팩토리의그 주요 그키 플레이어가 엣지 컴퓨팅이 되겠는데요. 엣지 컴퓨팅의 그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실시간성하고 그리고 데이터 클렌징 그리고 이, 어, 필요한 경우에만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보안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효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쓰비시 전기의 이팩토리는그 오픈 플랫폼인 그 엣지 크로스를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엣지 컴퓨팅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그리고 보강하는 쪽으로 이 스마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엣지 컴퓨팅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적용 분야도 넓기 때문에 어드밴텍에서 이제 OT와 IT를 나눠서 OT단에 들어가는 모든 디바이스를 엣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세 회사가 공통적으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함께 협업해서 완성해 나갈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미 에스케어의박공복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최근 저희 회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MES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구형 설비와 신식 설비 간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정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습니다. 혹시 이기종간 설비 통신에 대하여 좋은 방안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드밴텍이 생각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의 핵심인데 첫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이기종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표준을 사용할 것인지 그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획일화할 수 있는 적합한 하드웨어나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혹은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솔루션이 얼마나 결합성이 뛰어난가입니다 내가 이 프로토콜을 선정했을 때그 프로토콜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MES와 연동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세 부분을 고민해서 처음에 출발하셨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볼보에서 문의하셨습니다. 새로운 스마트 플랫폼을 도입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오토닉스의 강동원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보통 이제 새로운 그 스마트 플랫폼을 도입할 때 이제 항상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서 항상 그런 질문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네. 일단 제가 저는 일단 한네 가지 정도로 좀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비효율 개선 영역과 그다음에 고도화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인적 역량을 충족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도입 필요성의 내부 구성원과 공감대를 형성했는가, 또 마지막에는 이제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어떤 투자 금액이 좀 적당한가. 어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저희 오토닉스와 함께 컨설팅을 한다면. 비효율 개선 영역, 그다음에 고도화 영역 구분을 저희랑 좀 같이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또 투자 금액에 따 따라서 어뭐 대기업,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에 따라서 좀 각각에 맞춰서 스마트 팩토리를 좀 구현해 드릴 수 있는 게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비접촉, 비대면 방식의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기술을 응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텔 코리아에서 문의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이팩토리 솔루션과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미쓰비시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미쓰비시 전기도 그 제조 기업으로서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 이제 그 비접촉, 비대면에 대한 과제 그리고 그 교차 근무에 대한 과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미쓰비시 전기 내부에서는요 먼저 이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 리모트 관리를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을 통해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 지금 현재 그 내부적으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정보통신에서 문의하셨고요 모니터링을 원하는 센서가 어드벤텍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후에 지원할 것인지 지원이 미정이라면 구분 가능한 것이 있는지 특히 구분 가능하다면 타회사 센서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쓸수 있는지 기준을 여쭤보셨는데요 어드벤텍은 센서를 공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센서 윗단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해서 어떻게 상위단에 올릴 수 있는지 중간단에 있는 미드레어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하신 센서가 어떠한 표준을 따르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새 회사가 모여 있는데 오토닉스에서 다양한 센서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센서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어드벤텍이 수용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 이 질문을 주신 고객님께서 내가 사용하고자 센서가 내가 운영하고 싶은 그 결과물이 어떤 센서가 적합하지 정하신다면 그에 맞춰서 어떤 것을 어드벤텍이 제공 가능하고 어떤 거는 불가능하다고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에게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상 준비된 신선,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를 맡은 어드벤텍의 최수혁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어드벤톡스 웨비나 주제는 자동화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서 알려드리는 AI 솔루션입니다. 다음 웨비나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드벤텍, 미찌비시 전기, 오토닉스, 성균관대학교와 함께한 어드벤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